저 그럼, 저격적인 코너를 네. 시작을 아,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첫 번째 코너 야자타임입니다. 아, 아, 네. 아 그런 거아 없어! 안 됩니다. 그래 <웃음> 만데 야자타임 없습니다. 사실 첫 번째 코너는 네. 아람TV의 네. 자랑이죠. 아, 그렇죠. 어, 자랑이죠. 자랑이죠. 완전.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아람TV 팬사를 <웃음> 부탁해! <웃음> 부탁해! 자, 내일은, 어, 어머! 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아요. 어, <웃음> 아, 아 내가 천사야 살짝 관둔지 좀 오래. 아, 날개, <웃음> 아, 날개옷이 잘. 금방이라도 날아갈 거거든요. <웃음> <좀> 부드럽게 <부족한> 날거든요 <웃음> 아, 엄청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유자유 해주세요. 원해요! 와, 여러분, 멋있어. 원해요! 여러분, 위클리 앨범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그러면 저부터 약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돼요. 저는 위클리 삼행시를 진짜 좋다 좋다 깔깔하게 할수 있다. 기깔나게 하신 분께 제 사인을 해 드리고 오 좋다. 저든 분들 갑자기 조용해지셨어. 요 위클리는 여러스가 있는 그룹입니다. 이거 리얼. 오! 오 일단 후보들을 볼게요. 위 사인 앨범 클 정말로 리 원해요, 원해요. 이건 뭐요 그냥 <웃음> 아니잖아요 약간 제 마음을 좀 저격했어요 위위기다 위기 풀났어 리얼로 지윤이 짱 예쁜 애오위 위대하고 클 클래, 클래스 있는 리, 리 리더, 리더 이수진 너무 예뻐요.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위아드 위클리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리올라헤이호 <웃음> 완전 지윤이 스타일 <웃음> 어, 내 스타일인데? 지윤이는 계속 댓글을 보면서 골라주시고 다른 분들도 <웃음>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집어든 이 앨범에 폴라로이드 사진의 주인공을 맞추시는 분께 드리겠습다 좋다, 좋다. 근데 저희가 그 포토카드가 두 개가 있고 폴라로이드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중에 그 중에 아니면 모르겠는가? 살짝 어렵게 포토카드 두 장의 멤버를 아 맞추시는 분께 예. 좋은 것 같아요 그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두분 맞추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는데 어, 어 진짜요? 어, 정말요? 네. 리, 저희도 리, 리피? 라피? 라피 라피님께서 지한 면이 이렇게 봐주셨는데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속에서 바로 사인을 네. 해주시죠. 네. 기호점. 저는 라피님께 사인을 할 테니 음. 여러분은 다음 좌로되겠습니다 어, 네. 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아주 신박한 질문을 생각했어요. 좋아요. 저희 위클리 앨범에 저희 데뷔 날이 6월 30일이니까 63페이지에 어떤 오? 멤버가 있는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음. 63페이지는 여러분 여기에요. 어, 아, 찾았다. 여기요 어, 아, 아, 아, 아, 이거 어렵다. 지금 앨범 있으신 분들 꺼내시면 안 됩니다. 자, 자 여러분 힌트 두 명입니다. 두 명이에요. 네, 두 명이에요. 두 분. 어, 야, 오 멈춰, 댓글이 멈춰, 엄청 멈춰. 많이 날렸어요.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이지윤님. 이지윤님. 이지윤님. 수진 조아 맞추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오, 자 지한이는 이지윤님. 이지우님 맞습니다. 신박한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찾은 끝에 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 어 뭐죠? 매미님께서 We Are The Weekly 클났다 클났어 리얼르의 히후 라고 하셨어요. 아아 리얼에. 이 요들송에 제가 마음을 뺏겨서 아 좋습니다. 음, 네 지윤 언니의 취향 저격인가? 그러면은 매추 저는... 매미님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한분 저와 운명인 분을 찾았어요 아, 뭐죠? 오 여기다! 김지민 사랑해! 강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아!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목을 너무 좋아서 목을 이렇게 쳤는데 거북목이 완치됐다 약간 그러니까 아 이런 의적 아 댓글, 아 댓글 되게 가장 신박한 가정 마음에 쏙아 드는 아걸 한번 찾으면 네. 거기다 써보겠습니다 저희 팬분들이 그런 댓글을 엄청 잘 하셨어요 그럼 재 음, 장난이 아니세요 만점 우와 댓글이 진짜 요즘. 빨리 올라오고 싶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 감동 까요 시력 음. 마이너스였는데 위클리 얼굴 봤더니 자연 라식댐 우와 와. 자연 라식 어머나 <웃음> 언니 그.. 제이 렌즈 꼈어? 마이 걸프 렌즈. 아, 이것도 재밌다. 어머,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여기야? 봐봐요. 아, 아. 위클릭 그거 아세요? 귀여운 사람 보면 기억을 계속 잃어버린대요. 그게 말도 안 돼. 위클릭 그거 아세요? 아 <웃음> 그거 아, 기억 말도 안 돼. 이게 댓글 보면서 재밌어. 팬분들의 그걸 어, 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고민이 너무 어, 많이 돼요. 저 신박한 거 찾았어요. 어, 어, 좋습니다. 바나나케이크 음, 님이 제이아 케이한테 고소당했다며 얼굴이 기가 막혀서 아 <웃음> 기가 막혀서? 되게 재밌는 와, 댓글. 음. 여러분 그럼 전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뭐죠? 네. 네. 어,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네. 제일 아침잠이 많은 멤버를 골라주세요. 음. 아, 오늘 제일 늦게 일어난 멤버? 다들 알아요? 알아요? 나 알아 알아요? 아, 응. 지민이가 그럼 그런... 오늘 제일 늦게 일어난 멤버를 맞춰주세요 어? 맞춰주세요 <웃음> 나도 알아 자, 알았어요 아가 누구지? 난가? 아 <웃음> 누구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어? 맞췄어 어? 누군데요? 어? 어? 누구예요? 누, 전 누군지 못 알아들었는데 계속 올리고 계시니까 저희가 하나 둘셋 하고 보였어 음. 아, 그때 그렇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문제를 네. 낸 조화가 조화가 눈을 보는 가리고 다 하나, 둘, 셋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제일 먼저. 답에 오케이. 있는 사람을 보는 답에 계신 분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짠. 어, 나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어요 이는 매력 쟁희 하트님께서 제이. 오, 맞습니다, 하트님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 아 제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그랬어요. 망했다 네. 망했다 네. 아! 그리고 맞아요 저도 아침에 오늘 빨래를 넣었는데 지현아 어떻게 해요? 매력분기. 나 늦잠 잤어요 같이 옆에로 빨래를 매력.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보다 요즘에? 20분, 30분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네. 아 나도 아침에 가도 지나다니다가 망했어요 <웃음> 아, 아, 늦참찼다, 응. 어떡해 <웃음> 이가 얘기를 맞대. 들었거든요 <웃음> 네, 오늘 제가 제일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매력쟁이님 축하드려요 매력쟁이님 매력쟁이님 짱짱 이제 소은 호님은 언니만... 네, 저만 소은 하면 언니.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러면 질문을, 네. 질문을 질문. 해서 이 팬사인회를 마무리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쉽게 위클리 <웃음> 멤버 소은이의 생년월일은 언제일까요? 우와, 자, 와 이건 스피드 수사! 게임이다 이건 스피드 게임이다 제가 바로 볼게요 바로 자자자자 이 친구가 로, 로딩 지원님 지원님께 써드리겠습니다 지원님 진짜 빠르다 얼마나 빠르시냐면 시원 마음 많아요 마음 많아요 그 마음 알죠 아, 지원자 빠르시 않았어요. 약간 지원자님? 압도적으로 빠르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은이의 생일을 또 축하. 알아가게 아, 아, 아, 좋은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었네요 10월 4 6일 생일 어필이었어요 누군 사실. 어떤 분을 맞아요. 뽑으셨는지 한 번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저는... <웃음> 어머 먼저 혼자서... 하세요? <웃음> 아, 저는 훈훈하다. 지원님 지원님이고요 저기요 <웃음> 어떤 분이요? <분인지? 웃음> 저는 매력쟁이 하트님 네, 맞습니다. 매력쟁이 하트님 네 저는 어. 바나나 케이크님 제가 바나나 케이크를 먹고 싶네요. <웃음> 어? 맛있다, <웃음> 라피님께. 라피님께. 오 맛있거든요. 맛 음. 저는 나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지우님 지우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매민님께매미 음. 아니고 매민 음. 자 제이 씨 이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애미네. 저는 지민이 팬님께 지민이, 지민이 팬. 팬. 어, 맞습니다. 애미니. 사인을 해서 저희가 꼭 안전하게 여러분께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다 모두 그 마퀴즈 맞춰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르기 어려웠어요. 진짜로 뭐, 진짜 어려웠어요.